안녕하세요 에너지언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치킨마루의신메뉴 더블링치킨입니다 더블링치킨은 두 가지 맛있더라고요 이 간장맛과 양념 맛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간장과 프라이드보다는 양념을 더 좋아해서 더블링 양념을 주문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드로 추러스추러스 보니까 놀이동산 하고 싶어요 그리고 리뷰 이벤트를 받은 치즈볼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치킨마루에서는요 크리스피랑 바삭한 치킨류에는 그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닭을 사용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맛도 맛이지만 품질까지 다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죠? 오늘 그럼 치킨마루의 신메뉴 더블링 양념과 요사이드 한번 먹어볼게요 방금 배달돼서 되게 뜨끈뜨끈해요 우선 다리부터 여기 뿌려져 있는 하얀 소스가 시트 어니언 소스라고 하거든요? 어 냄새 미쳤다 진짜 그거 먹어볼게요 아 진짜 닭다리~~ 음. 양념인데 바삭해 음. 여기 소스를 진짜 많이 주신다 오. 달한 양념치킨에 시리도 어니 소스가 끓려서더 맛있어. 음. 맥 치킨 너무 맛있다. 제가 진짜 양념치킨 더 좋아하거든요. 어. 부모님이 후라이드 드셔서 제가 항상 후라이드 시키는데 그리고 닭도 엄청 부드러워. 음. 소스가 약간 새콤하면서도 되게 매콤하다. 그리고 얘는 리뷰 이벤트를 받은 치즈볼이에요 더블링 양념 소스에 묻혀서 음! 치즈 진짜 가나도다샐에 찍어 먹으니까 새콤하면서도 치즈 고소함이 되게 살아있어요 이 더블링 양념은 진짜 대치합니다 어, 양념도 너무 맛있고 치즈 양양 떡살인데 뻑뻑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소스 듬뿍 묻혀서 음 양념을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양념을 듬뿍 주셔서 떡살도 뻑뻑하지 않게 촉촉하게 적셔서 먹어도되니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 치킨마루 치킨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치킨마루 치킨, 치킨 양념치킨이 다른 브랜드보다는 좀더 소스가 더 새콤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더 입맛에 도와준다고 했나? 그런 느낌. 음 어아 진짜 맛있겠죠? 그리고 얘는 추러스 아니 보니까 사이드로 초코 츄러스도 있는데 저는 그 놀이동산 가고 싶은 마음에 본연의 츄러스를 주문했습니다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음 시나몬깔로 향과 달달한 설탕이 좋아 그리고 쫀득쫀득해! 음. 음. 아, 칠해! 목인데! 목부분인데! 저 목부분 먹는 것좋아하거든요 날개지에요! 진짜 맛있어 소스 와 미쳤어 나무 뭐 안먹은 거 알아요? 이게 물린 맛이 하나도 없어 우와. 진짜 맛있다 밥 비벼먹고 싶어 이거 밥에다 먹으면 리조또가 될것 같아요 리조또 음. 네, 여러분 오늘은 치킨바루의 신메뉴 더블링 양념을 먹어봤는데요 제가 솔직히 양념치킨을 많이 시켜먹지 않았어요 왜냐면 집 친구들의 취향이 후라이드기 이 때문에 근데 내가 본 먹어본 양념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전 솔직히 이게 달짝지근한 양념치킨에 시드 어니 소스가 올라간다고 해서 좀 물리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전혀 요 소스가 달기만 게 아니에요. 새콤한 맛도 있고 살짝 아주 살짝 매콤한 맛이 있어가지고 와 새콤한 맛 때문에 계속 어, 먹게 되는 그런 맛이에요 아 어, 소스 너무 맛있어 이 소스에 밥 비벼 먹고 싶을 정도라니까 이렇게 밥에다가 이렇게 자작하게 해가지고 먹어, 이렇게 치즈 위에 뿌려서 먹으면 리조또 같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아니 간장도 보니까 위에 이렇게 좀 약간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맛있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진짜 오늘 더블링 양념 먹고 놀랐어요 와 너무 맛있어 이게 진짜 달기만 하면 물릴 텐데 그 물린 맛이 전혀 없다니까 와 그리고 고기가 닭이 7회! 어, 애들이 아까 목 부분 딱 먹는데 목 위에 살이 엄청 많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와! 와요근래 먹은 양념치킨 중에 아니 내 인생 양, 내가 먹은 양념치킨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오!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진짜 양념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념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